t v 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색다른 브로맨스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.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슈퍼스타 야구 선수였던 주인공 지혁이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. 감옥이라는 배경 특성상 남성 캐릭터들의 브로맨스가 돋보인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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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영은 물레동 카이스트, 유대위와 각각 독특한 브로맨스를 형성하며 사랑받고 있다. 한영과 물레동 카이스트는 부딪히기만 하면 늘 티격태격하는 앙숙. 이전 작품에서는 묵직한 카리스마와 강렬한 이미지를 전했던 이들이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는